여기 거기잖아요 그 공식 트레일러에서 마지막에 스팅어플린 나온 장면 왔네 오오오 진짜 등장합니다 오 악마 반반까지 야 미쳤다 똑같은데요 공식 트레일러랑 오오 공격을 해오는 스팅어플린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범 공식 트레일러에 나온 최종 보스 스팅어플린과 악마 반반 그리고 신규 보스 우루루까지 다 나오는 역대급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고 버기이님 영상부터 보러 갈까요? 레츠 끼리. 자 영상 시작합니다. 우루루가 나오면서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미스 루나를 물리치고 새롭게 올라온 스테이지입니다. 자 새로운 몬스터인 플러피 팬츠가 있는 스테이지고요자고치 피클즈가 쓰러지면서 고치 피클즈를 살려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자, 마침 여기 새로 나온 몬스터가 닥터 플로피 팬츠라고 의사인데, 응급 처치는 나의 특기라고 하네요. 딱 상황에 적절한 NPC죠. 네, NPC인지 몬스터인지 모르겠지만, 남나 미나까지 등장합니다. 간호사처럼 인포메이션에 앉아있네요. 지금 바쁘니까 들어가지 말라네. 자, 오호, 바로 무섭게 거꾸로 매달려서 막습니다. 자, 못들어가는 주인공 하지만 이걸 해결해야겠죠 자, 도라에몽 드론이 나오면서 자, 드론으로 책장을 어지럽힙니다 어, 자신의 일터가 더럽혀지는걸 보고 있을수만은 없죠 자, 남남리나를 제치고 드디어 플로피 팬츠의 방으로 갑니다 이번 스테이지 컨셉은 병실인 것 같아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아군일지 적군일지 이제 등장할 겁니다. 자, 저기 안에 있죠. 오 가격이라고 적혀있는데 한번 방문할 때마다 하나의 심장이 필요한다고 하네요. 그니까 여길 방문하게 되면 목숨을 하나 내놔야 된다 이 소리 아닌가? 여 이게 적군 아니야? 어? 어? 뭐야? 오! 밑으로 떨어졌어. 요 뭐야? 오 여기 우르르잖아. 에이, 뭐야? 요정 우르르의 미션입니다. 아내 마음을 얻으려면 장애물을 피해야 된대요. 아 이제 스테이지 시작인데 여기에 적혀 있네요. 나는 너의 페어리가 될 거야, 요정이 될 거야라네요. 자 요정인지 아닌지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름 다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헤쳐나가는 주인공입니다 오 점프를 하고 야 근데 너무 잘 만들었다 자오우슨 샌드백이 이렇게 옆으로 떨어뜨리려고 막 움직이네요 잘 쉽게 피해주고 와이 큐브가 돌아가면서 잘 피해줘야 되네 야 근데 너무 잘 만들었죠 게임을 엄청 퀄리티가 엄 상당히 높아지네요 이야 진짜 구름다리가 나왔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런닝맨 아니야? 런닝맨? 자 점프하고 자 다시 올라가자 우이. 야 근데 주인공 잘 올라가다 야잘 올라가네요 아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런거 절대 못해요 자 점프! 오케이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우르르 바로 앞에 있다 야 뭐야 밑에 눈이에요? 입이에요? 어? <웃음> 어 뭐야 야뭐 발로 그냥 차버려서 떨어뜨리는데 야 인성 파탕 난 우루루 야 뭐야 야 근데 생김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저 배에 있는 게 이빨이야 눈이야 어 근데 눈은 거 같지 않아 아 저기가 유가낭이라고 이제 애기들 채우고 다니는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있는 대신에 눈알들이 막 박혀 있는 거 같은데 어 근데 상당히 좀 징그럽습니다. 이빨인줄 알았는데 눈알같은것도 있고요오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나네요 다음편이 기다려집니다 자 다음영상으로 보러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세일플레이타님의 영상인데요 바로 민트색오플라버드를 타고 도망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누구한테서 도망을 가야하냐 바로 저기 나오는 진짜 무섭게 생긴 악마 버전의 반반한테서 도망쳐야됩니다 엄청 빠르죠 빨리 드론을 누르고 세개 드론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 상황인데 와 너무 빨라 바로 뒤에 붙어서 쫓아오고 있는 반반 너무 무섭죠? 자 문을 닫아도 바로 따라옵니다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실수했어 이야 근데 역대급으로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심각해 야 위에서 막 통이 막 굴러오고 있고 잘 피하는 친구 빨리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야 아, 근데 저렇게 생긴 반반이니까 진짜 무섭다 와, 뛰어오는거 트레일러랑 거의 똑같이 뛰어오고 있죠? 자, 바닥을 점프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야 빨리빨리 야반반도 이거 다 점프해서 오는건가? 서둘러 와, 근데 역대급으로 약간 스릴감 넘칩니다, 지금 자자자, 자, 자, 저기 버튼 세개가 있어요 아, 누를게 너무 많아 자, 두개세개 빨리 빨리 너무 느려 오! 오오! 오! 무서워 오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아 이미 한번 잡혀버렸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자 다시 빠르게 도망치는 오피라버드와 주인공 근데 왜 하필 민트색이지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누르고 자어 이번엔 잘 눌렀다 어 너무 빨리 쫓아와 약간 군대 같아요 장애물 피하고 오 이렇게 계단을 피합니다 오! 쫓아오는 것봐짱 무서워 설마 이것도 점프해서 쫓아온다고? 맞는 것 같은데요? 야, 잠깐만 설마? 이것까지 점프해서 와? 아! 오피라버들 내버려 두고 아! 여기! 여기 거기잖아요 그.. 공식 트레일러에서 마지막에 스팅어플린 나온 장면 왔네오 진짜 등장합니다 오! 악마 반반까지? 야 미쳤다 똑같은데요? 공식 트레일러랑? 오! 공격을 해오는 스팅어플린 옆에는 악마 반반까지 있습니다 오! 어떻게 과연 어떻게 될까? 자 스팅어플린이 오! 근데 잘 피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어, 눈에다 드론을! 아! 눈을 공격했어 오! 악마 반반까지 오! 뭐야 야! 악마 반반을 끌고 사라진 스팅어플린입니다 야 미쳤다 이번 영상 아, 미쳤네 와 엄청 재밌다 와 다음 영상 너무 기다려지네요 야 여기서 미리 반반의유치원 챕터 3를 만들고 있어 와 다음 영상 얼른 기다려집니다야 오늘 영상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플러피 팬츠를 만났는데 하필 플러피 팬츠가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밑으로 떨어뜨린 곳이 또 우루루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루루의 미션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마법의 공간 같은 곳에서 점프를 해서 동화 같은 성에 도착을 했는데 웬걸 그냥 절벽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가 되고 자 두번째 영상에서 와 악마 반반이 나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최종 보스 스팅어 플링까지 나왔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저도 빨리 공식 반반의 유치원 챕터 3가 나와서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볼게요 여러분 안녕